여기 혹시 한랄 음식 있어요? 한랄? 한랄 음식 있어요? 한랄이요라라 안녕하세요 다우드킹입니다 Today's topic i Do Koreans, especially restaurants, know about halal food? Alhamdulillah, I live in Korea and as a Muslim, it's really not easy to find halal food. Of course, if you live in Itaewon, Seoul, then it's easy to find halal restaurant or halal mart. But in other cities, it's really not easy. So I wonder that if I find halal food in non-halal restaurants. So I will go into any restaurants randomly and I'll ask, is there a halal food? So it's kind of... Yeah, social experience video. I hope this video is helpful to Muslims in Korea or Muslims who want to come to Korea. And the end of video, I will try to give some tips to find halal food. <laughs> okay, then let's go to ask. Let's go. Hey, 안녕하세요. 지금 야오리라고 저희 도시에서 가장 큰 번화가로 나왔습니다. This is the biggest street in Cheonan. So I came here. Let's go to ask. 참, 진짜 많네요. 냉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혹시 그 할랄 음식일까요? 할랄? 한라... 네. 할랄 음식. 할랄 <웃음> 음식이라는 뭐예요? 어그 무슬림 그 무슬림 분들 먹는 건데 돼지고기 안 들어간 그런 거 없이 육수도 다 돼지고기. 육수는 아, 소고기예요. 네. 소 스프고기였죠. 아 돼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음에. 감사합니다 So he didn't know about halal food, but he told me that there's a pork or not. In 냉면 there's no pork, but they give the pork, uh, 고기 돼지고기 together. So. 아 신나거나 뭐 이번에는 순두부 집 한번 가볼까요 순두부 한날 소득이요 한날 음식 한랄 한날 음식 이슬림 <웃음> 분들이 <웃음> 먹는 거 돼지고기 안 들어간 아니 햄을 햄을 기본 순두부는 국물도 육수 없, 돼지고기 없이 아... 네. 그러면 저희 맥물로 끓여주시겠 아, 물로 이제 그럼 맹물로 끓여주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돼지고기 안 먹는다 하면 은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는 것 같긴 해요 어 아, 그건 좋네요, 되게 아 여기 되게 길거리 음식 같은 게 되게 많은 것 같으니까 한번 길거리 음식 한 물어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여기 혹시 할랄 음식 있어요? 할랄할랄 네. 음식, 할랄 음식 없어요. 저희. 없어요. 돼지고기 안들어가는음식이거든요 여기는 여러분. 다 치킨 종류에요아어요고돼지 없어요. 없어요. 삼겹살은 있지 닭어요없어가고어요고아 소세지 요어가어요 예. 요예네 아, 감사합니다 저 타코도 한번 가볼까? 타코? 녕하세요 여기 혹시 할랄 있어요할어요없이요 네. 없어요. 지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요다해물이에요 어. 그래요? 자 어, 혹시 할랄 있어요? 할랄? 할랄. 네, 그, 아, 아 네. 소고기. 그러니까 돼지고기가 안 들어간 음식을 그냥 물어보면 되는 것 같아. 그냥 물어보면 다 알려 줘. Just ask them, uh, "Is there a pork or not?" Then they, they reply you everything. This is pork o 시 할랄 있어요? 할랄? <웃음> 할랄. 돼지고기 다, 아, 다 들어가요. 네. 그 소고기 카레 아, 소스 여기 다 베이스가, 아, 베이스가 그래요. 근데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어. the good thing is 약간 소비수도 있잖아 like like they can say oh there's no pork so you can just eat they can say it like that but the sauce also contain the pork so they tell everything honestly so I I think you don't need to worry about this yeah. 닭갈비는 당연히 돼지고기 없을 것 같긴 한데. 사장님 혹시 여기 할랄 있어요? 할 네? 할랄어 돼지고기 아예 안들어가는 음식 사장님 집이니까 한번 가보자 그 중국 음식 Chinese 어, Chinese 근데 내 생각엔 이거 다 돼지고기 같아 I think it's old pork Maybe. 사장님 여기 혹시 그할랄 음식 있어요? 할랄 음식 할라인. 우리 지금 메뉴밖에 없어, 다른 메뉴 없어. 그러 돼지고기 안 들어. 가 없어 없어. 다 돼지고기, 다, 돼지고기, 들어, 돼지고기 다 들어가요? 없는 거 없어. 아 여기는 다 돼지고기 들어간다. They tell me very honestly, like even ramen is a l is chicken, not pork. But like the sauce and the base is contains pork, so they so they say like that. 여기는 j a p a n e s 데 Do you have Halal food? Halal food? Halal food? Do you h 밥 v e no food? What is it? I don't know. I don't 어 n 스터갈 don't 시할 o 음식 t s a 네? 할랄 o y 있 a u c 랄 음식 i 돼지 a 기안 soy s 지 u c e No. It l o s t o t e r h a a l a s h o o d h a l a There's no o d t h e r e h e s o o d t h e r e i s really hard to find Halal but. Yeah, 사장겠다 혹시 여기 할랄 있어요? 할랄? 어, 없어요? 여기는 잠깐 중국 거리인데 중국, 중국 음식이야 다. 약간 할랄에 대해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보자.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 혹시 할랄 음식 있어요? 예? 할랄 음식 있어요? 할랄 어, 없어요. w r e n t there halal food in China? China? They they don't know about halal. What is halal? If I ask them is there halal? Then they like there's no halal or they don't know about halal. 당연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여기 혹시 할랄 음식 있어요? 할랄 이요 할랄 할랄 어... 무슬림들을 먹는 그 돼지고기 안들어가는 저희 다 소고기 소고기예요? 아, 그. 여기 한번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라멘트 제피니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요? 어? 음. 형 여기 뭐야? 너 여기서 일해? 어 뭐? 어,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아 기가 막히지 너는 아, 진짜 잘 아, 지내지? 깜짝 놀랐다 지금 나, 나 사실 지금 촬영 촬영하고 있었거든 아, 진짜? 진짜 오랜만이다 아유, 진짜. 아.. 이라샤이마세라고 말하는구나 나, 나 한국사람이잖아 한국 하이라샤마 아, <웃음> 그.. 한랄 음식이 있는지? 응. 한랄? 한랄 없지 없지? 어. 아, 여기 다, 여긴 베이스가 돼지고기인가? 돼지고기 있어 아, 돼지고기랑 아, 닭이랑 아.. 어쩔 수가 없네 근데 그거 찍으려고 왔어 그래 돌아다니면서 물어보고 있었어 근데 아무도, 아무도 몰라 지금 이렇게. 이제 끊은 거야? 지금 찍찍있 있는 거 한국 한국 한한랄 음식이 없습니다 아, 한랄 한국 한국 한국 인국그 뭐라 국한야 한국 그 그... 무슬림 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가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 i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 So this is the place that halal food that only I know. 어 oh, 진짜 여기 뭐 진짜 천안에 할랄 음식점이 그렇게 없는지 한번 어보려고 왔습니다. 네 목소리만 목소리 괜찮아. 아 he said there is no there's no halal food. i I go to 천안 station, then uh, there is some yeah halal food r e s t a u r a t So yeah, it's hard to find halal food in here. Okay, then let's go back. Okay. So I asked to. Uh, Korean restaurant is t h e e a halal food So unfortunately they don't know about halal food well Anyone know about halal food So if you come to Korea, a s Muslim Then uh, I will give you a tip Ask them first, is there a pork? And the second thing, isn't there a pork in the sauce or base? Ask them, is there a ham or spam? b e Cause some people don't know about that is pork or not. So that was my tip. Uh, I'm a little bit sad. It's really hard to find halal food in Korea. But Inshallah may Allah help us. I hope there will be a lot of Korean may Allah guide us, help us all on the light path and Ramadan is soon so I'm really waiting for this then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take care and be safe alhamdulillah maasalamah thank y o Assalamualaikum warahmatullahi wabarakatuh 안녕하세 o 다우드 a u d u k i m Millions of children in the world are unable to fulfill their potential because of two main reasons. First, lack of access t o education. Second, lack of access to quality education when they do get access to education. We are solving this problem by combining world's best teacher's work with world's best animation and making it available free for educational institute to deliver free of cost to every deserving child in the world. This, however, requires your support. earn constant sadhakajarya and contribute to make this dream of quality education comes true for every child to contribute launchgood.com education for every child we can change the world